자 확통은 총세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어 경우의 수라는 파트랑 확률이라는 파트랑 통계라는 파트 저는 오늘부터 얘를 두번 얘는 세번 얘도 세번에 걸쳐 수업을 할 겁니다 아까 수학 2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했잖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파트로 이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 극한, 연속. 두 번에 이제 미분이라는 파트는 미분이라는 게 뭔지 활용하는 거. 적분이라는 파트도 적분이 뭔지 활용하는 거. 그래서 여섯 단계로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되게 심플, 심플, 심플, 심플, 심플, 심플 심플입니다. 얘네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앱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흐름이 이래.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알겠어. 문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못 구해. 확률. 구하는 방법도 알겠어.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근데 잘안 구해져. 통계.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근데 시키는 대로 하면 답이 그냥 뚝 나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답은 나와. 자 여기 경우의 수 파트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 경우의 수 파트는 크게 순열이라는 파트와 조합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수학 하에서 순열과 조합을 배웠잖아요. 여기서의 순열은 순열의 활용이고요, 조합의 활용입니다.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오늘 순열. 숫렬. 자 순열은 활용이 총네 가지야. 첫 번째 원순열 무슨 순열? 원순열. 두 번째 중복순열.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총세 가지야 사실. 자 그럼 순열은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거야. 뭐로 배열? 원형. 원형으로 배열. 자, 고깃집에 갔는데 원탁이야. 의자가 네 개가 있어. 순서 여기 한 그러니까 1, 2, 3, 4나 1, 2, 3, 4, 1, 2, 3, 4, 1, 2, 3, 4가 다 어떨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네명 여기에 의자가 n 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몇 개? n 개. 그럼 n 명을 배열하잖아요. 근데 그 N개의 위치가 다 똑같으니까 N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하나 뺀 팩토리알이 기본적인 원순열입니다. 음, 오케이? 네. 기본적인 원순열이에요. 그러면 정사각형에 대해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앉는 한명 것도 원형이랑 똑같죠. 원형이랑 똑같아요. 그럼 얘도 하나 뺀 팩토리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사각형에 대해 여기 두 명, 한 명, 두 명, 한명앉는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말잘 들어야 돼. 첫 번째 배열 후 겹치는 경우의 수로 나누거나 원순열 후 그러니까 하나 빼고 팩토리아를 한 뒤에 다른 경우를 곱해도 괜찮아. 자, 처음 밖에 몇 명을 배열하는 거야? 여섯 명을 배열하는 거라 6팩토리아를 해도 돼. 그러면 겹치는 건 여기서 출발하는 건 어디랑 겹쳐? 여기랑 겹치지. 네. 얘는 얘랑 겹치고, 얘는 얘랑 겹치지. 몇 개씩 겹쳐? 두 개씩 겹치지.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앞에 거 육을 나눠서 삼 곱하기 오팩토리알 이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원순열을 먼저 시켜볼게. 원순열 하나 빼고 팩토리알 먼저 하겠지. 오팩토리알 네. 그러면 여기 출발이랑 다른 건요세 가지죠. 이세 가지는 얘랑 겹치는 거니까요. 네. 곱하기 삼을 해도 되죠. 그래서 얘랑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 결과는 나오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읽지 마시고, 제 말을 읽는 여기를 잘 봐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정삼각형인데, 여기에 세 명, 3명, 세 명, 3명, 세 명이라고 해보자. 몇 명을 원순을 하는 거야? 어, 일단 아홉 명을 배열할 건데, 그럼 겹치는 건, 얘랑, 얘랑, 얘가 겹치지. 네.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원순열이라면 8팩토리아를 먼저 하겠죠. 네.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의 자리가 다르니까 얘는 에서은 다른 출발점이죠. 3을 곱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한번 볼게요. 원순열 얘를 보자고요. 얘를 몇 명을 15명을 배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랑 같은 출발점은 세군데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얘는 14팩토리아 곱하기 k라고 하라네 하나 뺀 팩토리아니까 원순열을 먼저 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랑 다른 출발점은 네. 다섯 개죠 같은 거라고요, 어차피. 네. K는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이런 경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네명이 원탁에 앉을 거예요, 몇 명이? 네명이 네 앉을 건데, A, B가 마주보고 앉으래 부모님이 마주보는 거랑 똑같거든? 그럼 A부터 앉히자. 자, A가 앉을 거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앉으면 되나요? 네. 선택해야 되나요? 아내 눈치 보지 말고 대답을 해. 내 눈치 보지 마. 틀리면 틀리는 대로 욕먹으면 되는 거니까 A가 앉을 곳 선택할 거니 아니면 다 똑같은 거니 아니 내가 지금 인상을 쓰는 거는 뭐냐면 대답을 살리잖아 똑딱 이렇게 들린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A가 앉을 곳을 선택할 거니 그냥 앉으면 되니 그냥, 그냥 앉으면 되지 네. 그러니까 선택 안해 아무데나 앉으면 딱 똑같은 거야 그럼 B는 A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B는 선택해야 돼 마주 보고 앉는 다음에 네. 한 놈이 뇌절하고 대다, 대충 하잖아. 그럼 옆 친구도 망가진다. A가 그냥 앉았어. 그럼 B도 그냥 자동으로 정해지지. 네. 그럼 나머지 두명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어때? 네. 같해내 왼쪽에 B고, 오른쪽에 A인 거랑, 내 왼쪽에 A고, 오른쪽에 B인 거랑 같해 달라. 네. 다른 자리야. 그러니까 나면 두 명만 앉으면 되지. 오케이. 밑에 있는거 해볼게요. 7팩이니까 8명 7팩이니까 하나 빼고 팩토리알을 먼저 한거죠. 네. 그러면 서로 다른 출발점이 몇개입니까? 네개예요 네 얘는 하나 빼고 팩토리알이 먼저 보이죠? 네. 그럼 24팩토리알을 했다면 다른 출발점이 몇개입니까? 네. 다섯 개죠 됐니? 네. 이게 원순열이야. 됐어? 원순열에 대해 정리합니다. 문제 푸는 것까지. 면서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 네. 두 번째 중복 순열이야 무슨 순열? 중복 순열. 자 중복 순열이라는 거는 그냥 순열은 순열인데 뭘 허락해 버린 거냐면 중복으로 허락한 거예요.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락한 거. 서로 다른 n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n 알게를 택하는 거야. 원래 서로 다른 낸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고 배열하는 걸 음. MPR이라고 했지 네. 얘는 N 파이 R이야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봐봐 1, 2, 3, 4, 4개 중에 우리가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면 4P3이었잖아요 네. 처음 오는 게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였으니까 중복을 허락해버리면 처음 오는 게몇 가지 4가지 그다음도몇 가지 4가지 그다음도 4가지 그래서 얘는 4파이 4파이 3이면 4를 3번 곱합니다. 여기는 경력이 n의 r제곱입니다. 네. 오케이.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네. 선택을 받는 것이고, 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선택을 받는 것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볼게요. 근데 중복 순열은 다 중복 순열로 풀린다는 느낌이 아니야. 이렇게 보니 보자. 그냥 순열이야. 여섯 개 지역 중에 다섯 개 담당하는데 다섯 명 중에 한명은 서로 이웃한 지역 두 개를 아 이거 어렵네 문제 살짝 빼놓게 쉬운 거부터 하자 쉬운 거 있니? 이런 거 쉽다 이런 거 색깔 칠할 거야 네 가지 색깔 칠하는데 같은 색또 써도 되는데 즉 빨빨빨빨 해도 되지 근데 인접하는 건 다른 색을 칠하래 그럼 어디부터 칠할래? B? A부터 칠하는 게안나겠니 그럼 A에 칠하는 거몇 가지? 네, 네 가지. 가지. 그럼 B는 얘랑만 다르면 되지. 세 가지. 세 가지. C는? 얘네 둘과 다르면 되지. 두 가지. 얘는? 얘네 둘과만 다르면 되지. 두 가지. 오케이? 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인 거야. 그냥 단순 순열인 거야. 이런 거 아직 안 해도 돼. 네. 하라는 것만 해. 네. 자, 이것도, 이건 원순열이네요. 여기 색깔 칠할 건데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래 회전하면 일치한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먼저 칠할게 네.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여섯 가지 얘는 얘랑만 다르면 되지 네. 다섯 가지 얘는 얘랑만 다르면 되지 네. 다섯 가지인데 여기는 그럼 보자 얘네들이 다를 때와 얘네들이 네. 같을 때로 다녀야지 네. 그럼 6 곱하기 5인데 얘가 만약 얘랑 같다면 생각할 필요 없지 네. 근데 얘네들은 색깔이 하나니까 그거 하나 피해야 되니까 다섯 가지 네. 6 곱하기 5인데 얘가 만약에 얘네 둘과 다르다면 4가지지. 네 그럼 얘네 둘과도 달라야 되니까 4가지지. 네 건하니까 더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우체통 5개의 편지 3개를 우체통에 넣어야 돼.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케이. 네. 자, 그럼 봐봐. 다섯 통의 편지를 우체통 3개에 넣어야 돼. 그럼 우체통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잖아. 서로 다른 게 다르니까 순열이 맞거든. 중복 순열이구나. 그러면 5의 3제곱인지, 3의 5제곱인지가 헷갈려야 한다고. 음, 네. 그러면 선택을 받는 게 밑에 간다 그랬지. 네. 편지가 선택을 받는 거야? 우체통 우체통이 걸어가서 네 편지 나한테 와 이러는 거야? 아니면 우체통은 가만히 있고 편지가 가서 너한테 갈래? 이렇게 되는 거야. 우체통에 네. 가만히. 그럼 선택을 받는 건 우체통이지. 네. 우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얘는 n의 6제곱이 64인 겁니다. 그니까 얘는 2예요 얘도 보자 e, 이거를 세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대 그럼 처음에 누를 수 있는 건두 가지 그다음도두 가지 세 번째도 두 가지지 네. 그니까 러 8이야 원래는 2의 세제곱이었겠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부호 중에 중복을 하게해서세 번을 눌러라 얘. 근데 이렇게 해석 안할 거야 문형인지 알아들어? 그럼 21번도 봐봐라 o x 로 답할 수 있어 첫 번째 문제 답할 수 있는 거둘중 하나 두 번째도 둘중 하나 아 2의 8제곱이구나 음. 256이구나 다른 거 말고 중하랑 중하랑 중, 중, 중하만 풀어. 중안 건드려도 괜찮아. 네 자리 자연수야. 여기 올수 있는 거. 셋. 그 다음도 셋. 그 다음도 셋. 그 다음도 셋, 셋. 81이네. 오케이. 그럼 얘는 세 자리 자연수야. 짝수야.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2 아니면 4 아니면 6. 여기 원래 6 가지. 6 가지. 3 가지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3 되겠죠. 그냥 세 자리 자연수네. 올수 있는 거.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이런 거.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제한들이 걸리면 제한들을 해제하면서 푸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중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여섯 자리 이내 모든 자연수의 크기가 작은 수부터 나가는데 여섯 자리 이내니까 한 자리들이 있겠죠? 한 자리 수는 0 제외하고 몇 개? 다섯 가지입니다. 네. 그럼 두 자리 수는 여기 올수 있는 거0 빼고 다섯 개, 그다음 여섯 개니까 삼십 개예요. 세 자리 수는 0, 5, 0죠 6, 6이죠. 네. 그러니까 180까지입니다. 4,000은 몇 번째 수냐고 물었어요. 이제 여기죠. 네. 그럼 1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에 6, 6, 6 곱할 거니까 216까지 2로 시작하는 것도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16까지 그러면 4, 그 다음에 이렇게죠. 네. 그럼 35에 215에 500 30. 431에 647에다가 얘니까 648번째. 오케이. 네. 일단 중복 순열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넥스트 어, 세 번째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 뭐가 있는 순열? 어. 이게 함수의 극한 때랑 다르게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니?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예를 들어서. A, A, B 를 배열해 볼건데 A, A가 같은거잖아 그러면 얘를 배열을 할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가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자 이걸 배열할거거든 그러면 A, A, B A, A, B A, B, A A, B, A B, A, A B, A, A가 될거야 그러니까 요 파란색 A가 A A, A, A, A, A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상 얘네 둘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봐봐. 원래는 3 팩토리얼에서 6개인데 그중에 얘네들이 배열되는 2 팩토리얼 개수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 그래도 이렇게 볼게. A, A, A, B, B는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 다섯 개 5팩토리얼인데 A때문에 3팩토리얼을 겹치고 B때문에 2팩토리얼을 겹친단 말이지 네. 이해돼요? 음. 그럼 여기는 M2 e, P 플러스 Q 플러스 R이라면 아독. M개를 배열한다는 거는 P팩 Q팩 R팩을 곱해준다는 말이야 괜찮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최단거리 길찾기에 응용이 돼자 여기서부터 길을 찾아갈 거예요 샬라 샬라 샬라 내가 분명히 저, 저 새끼 대답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하셔도 돼 목소리에 서 대답하라 그랬는데 대답 안하셔 자 여기 A에서 B까지 갈겁니다 자 가는 방법은 최단거리니까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야지 왼쪽이나 아래로 가면 안돼 그럼 방향키가 오른쪽 버튼과 위 버튼만 있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오른쪽 버튼을 몇 번을 눌러야 되니 어쨌든 음, 다섯 번 눌러야 돼 얘는 네번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배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면 두칸두칸세칸두칸두칸 두 칸, 칸, 두 칸, 두칸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이걸 배열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9팩토리얼 나중 5팩 4팩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기술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절로 갈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하나 여기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그럼 여기는 겹쳐서 둘 여기는 3, 4, 5, 6 겹쳐서 3, 겹쳐서 4, 겹쳐서 5 이거 분명히 했어요 6, 10, 15, 21 10, 15, 20, 35, 56 35, 70, 126까지 이는 계산하면 9, 8, 7, 6 나누기 4, 3, 2, 1이 될 거고 14 곱하기 9, 126까지 오케이? 네. 그럼 문제를 보자. 하나는 문제들을 해줘. 제발. 음. 얘를 음. 이용해서 네자리 자연수를 만들건데 이거 일단 복잡하지. 줌 들어갔으니까. 네. 이거 할게. 만들 수 있는 네자리정수중 짝수의 개수야. 한 번씩만 사용하래. 그럼 맨 마지막 자리에는 누가 와야 돼 반드시? 8이 와야 돼. 그럼 8을 뺀 나머지 3개만 배열하면 되지. 3, 3, 8을. 네. 맞니? 그럼 3삼8 배열은 삼팩 나누기 이0 같은 문자가 있잖아 네. 다음 장 이것도 배열하고 싶어 일곱 개를 배열할 건데 주, 일단은 기본 배열이 안 나오네 보자 이걸 배열할 건데 모음은 문자는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한대 모음끼리 이웃하니까 모음은 뭐야 U, I, I 그럼 모음이 아닌 애들은 T, L, T 아 여기도 Y도 이로 들어가야지 모음이니까 요렇게랑 요렇게지 그 요거 한 덩어리로 봐야되네 그럼 몇 덩어리야 네 덩어리지 네 덩어리 줄 세울건데 티가 같으니까 나누기 2팩 해야지 그리고 이 안에서 니들끼리 줄 서봐 4팩 나누기 2팩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야 따라해 순서가 정해진 나열은. 나열은 즉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문자 취급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거야 아빠, 밥순이, 칠드런, 도터 애네 그니가 여행을 가는데 무조건 아빠가 오징어 게임이야 다리를 건너야 돼아사려주세요 저는 무조건 칠드런보다 먼저 가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가, 가면을 가려 그러면 이렇게 B 이렇게 D, E, 얘를 줄 세우지. 그럼 5팩 나누기 2팩이고 가지고 가겠어. 그러면 얘네가 복면을 쓴 상태로 배열이 됐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앞쪽에다 누굴 세우면 돼 그냥. A. E. 오케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문자 취급해버려서 없는 거 취급한다고요. 음. 그럼 문제 볼게요. 여기. A는 B보다 앞에 오고 C는 D보다 앞에 오래. 그럼 A, B, C, D, E, F가 쓸 건데 A는 B. 얘네들은 순서 정해졌지. 동그라미로 보자. C와 D도 정해졌지. 네. 그럼 얘는 6팩인데 동그라미 조개 세모 두개 괜찮겠어? 네. 다음 볼게요. 이 함수에서는 다 쓸건데 이거부터 보자고요 여기서 여기 오는거는 6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거는 1, 1, 1, 1, 1 2, 1, 2, 3, 4 4가지죠. 네 여기까지 오고 가는거니까 24가지 돼야돼요 이거 와까처럼쓸수있겠냐고요 에이 눈떠! 아까처럼 가로 몇 개, 세로 몇개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는 게 낫다고 오케이? 14, 20, 여기 그대로 5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있나 봅시다 이건 할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에요 가로 여섯 개, 네. 세로 세개 네. 그러니까 9팩토리아 나누기 6팩, 3팩 오케이? 얘는 이런 건 힘들어. 나중에 해. 근데 얘는 피를 거쳐간대. 그럼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요거 하면 되지. 둘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지. 이런 거 그냥 세는 게 제일 편해. 이거 한번 세볼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수 있잖아요. 최단거리. 네. 1, 1, 1, 1, 1 2, 3, 4, 5, 6 못 가죠. 6 그대로예요. 네. 여기도 6, 6, 6일 거고요. 네. 여기도 그대로 6, 6, 6이겠죠. 12, 18, 18, 36, 24, 60, 24, 84,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여기는 얘는, 얘는 25,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아닌가 보다. 일루는못 가나 보다 강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 그럼 여기 1이죠 24죠 해져서108 얘도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네요 있잖아요 그죠 천천히 돌아가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안한거 있으니까 볼게요 그냥 함수거든요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7로 고정됐으니까 A는 선택 안 하겠죠? 2는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3도 8로 선택 선택 안 하겠죠? 4도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얘네 둘만 선택하니까 16개요. 오케이? 그럼 a는 2를 빼고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죠. b는 4를 빼고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예요 근데 c는 그대로 4가지, 4가지, 4가지 선택을 하겠죠. 곱해집니다. 그래서 9 곱하기 64 그래서 576 정도 될거예요 a가 s를 선택하면 안하면 되거든요. 그럼 a는 s를 뺀 나머지 4개에서 선택하고 B는 다섯 개, 5개, 얘도 다섯 개죠. 뺄게요. 지금 보면, 중복순열은, 중복순열 기호를 잘 사용하지 않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할 때만 사용하지. 근데 그 중에 키워딩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한다. 원순열은 그림을 보면 딱 느껴져. 아, 이거 원순열 문제구나. 오케이? 티가 좀 나요, 여기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